여기 혹시 지한 형이 잘알잖아요 약간 그 영광의 음. 전설 같은 거 없어요? 무서운 거. 이게 또 여름이 아 근데 영광에 영광에 좀 무서운 전설이 하나 있을 거예요. 아, 네. 그거 있어요. 진짜 영광에 네. 홍농 쪽에 여기, 여기랑 가까운데 가마미 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네. 가마미 해수욕장이 있는데 진짜 이거 가서 찍을 수 있으면 좋은데 정말 그 해수욕장을 보고 있으면 오른편에 소용돌이가 있어요. 계속 돌아요. 에? 진짜요? 예, 네, 계속 돌아요. 물이요? 진짜. 예, 네, 물이 돌아요. 물이 빠지면 어떡해요? 아, 네. 예, 그래서 거기서 정말 많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정말 많이 돌아가셨는데 혹시 아시나요? 그 바다에 가서 바다에 가서 해초가 떠 있으면 절대 잡으면 안 되는 된대요. 그래서 어, 옛날에 무조라고 머리라고 그러니까 해병 전우회라고 있었는데 그 해병 전우회가 저희 아버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광에서 해병대가 나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봉사하고 존일하는데 해병해병대가 이제 상륙부대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랑 이제 치네요. 그죠그래서 그죠. 여름에 해수욕장에 공사를 가는데 보트를 네. 타시고 안전이 가이드라인을도 돼서. 하는데 네. 이제 아버지는 아니고 아버지 친구분이 보트를 타고 있다가 해초가 막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밤에요? 네. 아니 아니요. 낮에. 낮에. 네. 네. 네. 그 소용돌이 부딪혀. 고 네. 그래서 해초가 막 떠다니는데 쓰읍, 그래가지고 근데 자꾸 이제 해초가 이렇게 떠다니는 게 이게 이렇게 떠다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되게 이게머리가한번두 u e 어 이렇게 나 n that. I guess, who you're going to like to tell you? I'm going to c o m p a 이렇게 t to this. w 다이 t s up? I'm g o i n 무 to say, 다 근데 <웃음> 군지암 정신병원 여기 그 전남 네. 있잖아요. 어? 진짜? 감시나 여기 괜찮아. 근처. 군지암 정신병원 <웃음> 거의 팬이거든요, 네. 상영이. 사실 아니, <웃음> 아니 근데 팬이라고 하면 좀 무섭고 팬은 아니고. 그냥 항상 가고 싶어하는 곳. 아니, 일, 아, 일... 그... 아니, 아니 근데 아니 당장 재밌지 무섭다. 아니, 아니 근데 아니. 형 나랑 둘이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나니못 들어가. 그러니까 <웃음> 저는 혼자 가는 가는 건 무섭고 멤버들이랑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웃음> 왜 그러냐면은 다섯 명이 같이 가면은. 그러니까 저는 뭔가 다 같이 있으면 좀덜 무서운 게 있는데 같이 가면 은그 각자 그 무서워하는 패턴이 궁금해서 어떻게 무서워하는지 <웃음> 아니 근데 우리 그 귀신의 집 갔을 때한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의 그냥 놀이공원 귀신의 집만 들어가도 알수 있어 <웃음> 저는 웅재를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귀신 보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 진짜 오지 마요 아 진짜 이러지 마요 아 진짜 내가 미안해요 처음 보는 귀신인데 아 미안해요 정말 내가 잘할게 아 진짜 미안해 사, 형 아, 미안해요 막 이러면서 그리게 귀신한테 애걸 하면서 제가 지한이 형이 것 거의 것 울었죠 <웃음> 너무 지한 형을, 기뻐가지고 지한이 형와 <웃음> <와우>, 귀신이야! <기뻐가지고>. <웃음> <웃음> 진짜! 저를 하더라고. 이건 나중에 한번 찍어야 했거든요. 아, 그때가 새였거든요 와, 지한이 형이 진짜 와... <웃음> 참, 새해였거든요. 이렇게 놀라는 거 처음 봤어요. 아맞 맞아. 새해였가지고 뒤시니까 또 전화 두번 반영됐던 것 같아요, 또. 지한이 형이 <웃음> 심지어 가운데 껴줬거든요. 그쵸. 네. 순서로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제일 무섭잖아요. 1번, 2번. 1번이랑 꼴찌. 왜냐면은 앞에 뭐가 나올지 모르고 뒤에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따라. 근데 거. 앞뒤 사이에 가운데 수직인 사람은 무섭게 없어요. 앞에 다 뒤에 있으니까. 아우아우아우 가운데서 소리를 그렇게 질렀다니까. 네 너무 아, 신나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근데 그 가운데 소리 지르면 앞뒤 사람 얼마나 무섭냐고요 진짜 그, 엄청 무섭다 근데 이거 그 어두운데 사람 사는 게더 무섭잖아요 그죠 렇 그게 진짜 무섭다. 그러면 이제 왔대요 신도림에 해가가 음. 있어 음. 음. 우리 그거 얘기해줄까 저번에 아. 우리 저희. 아 저희 대박 진짜 대박 천막 아, 진짜 이 거짓 거짓 거짓 거짓 거짓 거짓